어깨보다는 최소한 1.5배는 벌려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금방 하 질문해봐. 다리가 빨라지는 법을 알려주세요. 최고 다리만 뛰고, 다리만 뛰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탈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스텝 탈출 속도가 우리가 빨라야 되거든요? 5개보다는 최소한 1.5배는 벌려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텝. 우리 배드민턴에서 스텝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텝이 처음 이루어지는 그 스플릿 스텝. 상대방이 칠때 내가 반응을 하고 나가고, 상대방이 칠때 반응하고 나가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플릿 스텝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이 원리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직까지도 다리만 뛰는 동작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스프릿 스텝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프릿 스텝은, 이 지면 발력을 받기 위한 동작이에요. 스텝이 바나는 속도를 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프레스를 밟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지면 발력을 받고 스텝을 빨리 차고 나가고, 자 이러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다리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해요. 다리에 대한 스탠스가 상대방 칠때 타이밍이 잡고 상대방 칠때 타이밍이 잡고자 이렇게 하면은 이 지면 발력을 받아서 이 스텝이 바로 내가... 탈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스텝 탈출 속도가 우리가 빨라야 되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탈출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자 그러려면 항상 이 다리에 대한 스탠스는 이 본인 어깨 넓이 한 1.5배 정도는 벌리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준비 동작을 이제 어깨 넓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보다 는 최소한 1.5배는 벌려야 된다. 어깨보다 다리에 대한 스탠스를 1.5배는 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탕. 어, 차고 나가고 또 타이밍 잡고 나가고 타이밍 잡고 나가고 타이밍 잡고 나가고 타이밍 잡고 나가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리를 어깨보다 최소 1.5배 조금 더뭐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야지 이 탈출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왜 그러냐 아래쪽으로 실리는 하중의 힘이내 중력의 힘을 최대한 아래로 지탱하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스텝에 대한 탈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플릿 스텝 밟고 이런 지면 반력을 받아서 스텝을 차고 나가실 때 다리만 뛰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항상 벌어지면서 벌어지면서 걸어지면서 빨리 탈출하고, 걸어지면서 빨리 탈출하고, 내 중력의 힘을, 내 하중의 힘을 분산시켜서 탈출하고, 분산시켜서 탈출하고, 분산시켜서 탈출하고, 그렇죠? 분산시켜서 탈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스플릿 스텝을 연습하시다 보면, 스텝이 차고 나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어깨 넓이의 1.5배는 항상 벌어지면서 다리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스텝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내가 도달해야 될 위치까지 밟는 스텝에 대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한 부분 어 여러분들이 잘 어, 생각하시고 또 한번 이미 스트링하고또 코트장 가서 연습하셔서 어, 이 부분 잘 하시면은, 이제, 레슨 받으시면서 코치님한테, 어우, 잘했어, 잘했어, 칭찬, 칭찬. 칭찬 받으면서, 어, 할수 있고, 또 파트너한테 또 칭찬. 어우, 발 빨라, 어우,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웃음> 연습 많이 하셔서, 코트위를 누비는 여러분들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